요즘 핫하다고 하는 신참 떡볶이가 이제 홍제동에 오픈을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순대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순대떡볶이랑 짜장떡볶이는 출시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음뭘 먹을까 하다가 달고마 떡볶이 제일 비싼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고구마? 이게 고구마인가 봐요 우와 외출이야 여네 비싼값 하는구나 3,500원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떡볶이도, 음, 신잔떡볶이처럼 이게 매운 정도가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 뭔가, 고구마, 치즈, 달달, 맛의 떡볶이. 막 대박, 대박! 이게 떡인 줄 알았는데, 메추리알인 줄 알았는데 만두였어요. 맞봐요 근데 겉은 떡처럼 쫄깃쫄깃하면서 아는 만두. 정말 맛있네요.